원래 오늘 저 혼자 캠핑을 가려고 했는데 제가 아침에 캠핑 짐을 챙기니까 강이가 너무 신나라는 거예요 진짜 요 근래에 이렇게 신나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 아, 장난감 가지고 와서 놀고 막 뛰어다니고 날려 려가지고 오늘 나 혼자 가면 강이가 며칠은 나랑 얘기를 안 하겠구나 당당히 삐지겠구나 다행히도 강아지 동반이 되는 캠핑장을 예약해놨었거든요. 컨디션은 지금 괜찮긴 한데 내일 레디슨병 주사 맞는 날이여가지고 혹시 몰라서 저 혼자 가려고 했다가 예 네, 강이도 같이 왔어요. <웃음> 여러분 텐트 치기 전에 강의랑 산책하고 있는데 여기 포토존이 있다 해가지고 지 강의랑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장갑을 샀거든요. 근데 안 가지고 왔다. 어떡하냐? <웃음> 겨울 가기 전에 한번 써야 되는데. 캠핑용 장갑 말고 제가 털 장갑을 샀었거든요. 근데 안 가지고 왔네요. 여러분 큰일 났어요 아까 텐트 치는데 텐트가 찢어졌어 <웃음> 텐트를 세우는데 막, 막 지지직 지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? 무슨 소리지? 하면서 계속 쳤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저 위에가 터져있어 <웃음> 음, 어떻게당이야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? 어머 나중에 터지는 거 아니야? 진짜 무서워 죽겠네 <웃음> 아, 근데 저기서 자꾸 소리 나. 아, 일로 와봐. 어, 아, 아니야. 여러분, 팬이 터 트니까 이게. 부풀어가지고 터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우선 펜이더 끄고 밖으로 빼놨거든요. 불날 수도 있으니까. 어떡해. 이거 어쩌면 좋아. 어떡하지? 이일 어쩌면 좋지? 여러분 어떡하죠? 나 여기 한 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. 나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. 나 자전거도 타야되는데 제가 이 캠핑장을 왜 왔냐면 여기 자전거가 있다길래 자전거가 너무 타고싶어서 왔거든요 지금 자전거가 문제가 아니야 뭐 어떡하냐 레전드다, 레전드. <웃음> 구독자님이 이거 뭘 하면 뺄수 있다고 하셨거든요. 얘를 어떻게 뺀다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. 어떻게 하는 거야. 죄송해요,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 <웃음> 어, 자전거 타고 가야되나? 이미 돈을 내가지고 어, 자전거 타고 갈까? 그냥? 여보세요 나 텐트 터졌어 집에 가야돼 이제 집에 가야돼 Thank you. 지금 나가려다가 좀 아쉬워서 여기 좀 멈춰있어요. <웃음> 차박모드로 할까 생각해왔는데 일단 새벽에 한 1도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면 강의가 추울 것 같아서 차박모드는 안될것 같고 그냥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차돌박이도 사왔는데 제가 쓰레기 봉투 반납하면서 집에 간다 그랬거든요. 여기 관리자 선생님한테. 왜 가냐 하시길래 텐트가 터졌다 했어요. <웃음> 미안해 강아. 강아 미안해.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너무 슬퍼. 그치? 하 십시야.